한편아딱 응? 얘기할게 응. 너가 이겼어 <웃음> 거짓말 하지마 아니 집으로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좋아요가 많이 찍힐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웃음> 맞아 그거 내가 이길 수 밖에 없다니까 <웃음> 아무튼 그 갑옷을 한팬이를 입히고 오늘 어차피 그 갑옷 만들거니까 나는 네 그걸 만들어야 음 뭐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겠어, 그 그치? 맞아 맞아 e 너무 센데? 와 소리 봐 j a 봐. h a t 붕붕붕붕 n a 너너너 f 너 h e city? w h 이 t s t h 화가잘안 돼서 한이형 같 city? 는 h a t s t h 이거봐봐 이거, 어? <웃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사비인데 왜이렇게 빠르지?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칼도 나 힘이 좋지가 않은데 나 좋은 소리고다 많나봐 <웃음> 한 번만 입어보면 안돼한 번만? 이런 척두번안 죽겠지? 아이거봐이거봐이거봐 이거봐 와우 안정감 어, 어때? 아무튼. 우와! 캐는 속도마저도 너무 빠른데? 맞지? 뭐야 이거? 아이 갑옷 때문에 빨라졌네 어갑옷이었네 일단 이거 다시 줄게 자 이거 돌려줄게 너무 좋아서 저걸 꼭 만들긴 해야겠다 맞지 근데 나 소리나는 곳 하나 찾았어 내이 갑옷에서 나는 소리랑 진짜 비슷해 어리로 와봐. 와봐 들리지? 여기 와봐 엄청 크게 들려 오? 들려? 맞지 우와! 엄청 있는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아, 부 하는데? 그니까 이 광석 소리인가? 부온다오 음. 어, 여기 그니까 러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부 온다 어어 다이아다 아 저거 뭐야? 저게 뭐냐? 이거 다이아야 뭐야?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생긴 게 있네. 어 이거 하는 거 맞나? 아! 안돼. 당신의 곱갱이를 거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그럼 <웃음> 음, 나 이거 이런가? 잠깐만 잠깐만 가보자. 가볼게 가볼게.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여 밑으로 나 밑에 베드락까지 봤거든? 뭔데 뭔데 뭔데 가볼게 가볼게 가게 오케이 오케이. 내린 표 쪽으로.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저거 봐봐. 뭔가. 그거가... 잠깐만. 보라색이잖아. 음. 어? 얘안 캐져 심지어. 다이아 가져와 가지고 해 볼까? 나중에.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희한한 거 많아. 그러, 그러니까. 다이아다. 이거 다이아지. 다이아 찾았다. 찾았어? 어, 다이아 나이스. 찾았어. 자, 그러면은 개? 이거 지금 3개 이상이니까 일단 아. 4개, 4개. 어, 다섯 개. 나이스. 아 다이아 드디어 찾았네 그러면은 일단 곡괭이 만들어보자 이거 궁금해서 못참겠다 이건 오케이. 여기 있다 좀 진한거 맞지? 그래, 이거. 캐셔라 제발 어? 아 헉? 뭐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왜? 왜? 왜? 왜? 왜? 야 그러면 아까 내가 캐다만거 어. 있지? 약간 무슨 에메랄드랑 다이아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던거 이거 캐져야돼 이거 캐져야돼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야 이것도 이거 안 캐져! 안 아니, 다이아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다고? <웃음> 아니, 뭐야! 무슨 단계가 있는 거지, 이거? 그니까! 러 이거 다한 번씩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뭔가? 그니까! 러 아, 여기 보이니까? 플래티넘 워어가 캐지네, 이게! 이게 뭔가... <웃음> 단계가 생긴 건가, 그냥? 아... 강물 단계가 <웃음> 엄청 들었네! 그런 건가? 플래티넘도 구워봐, 그럼! 어, 구워진다! 오, 오케이! 다이아보다 세다라고 써있어 플래티넘에. 아하. 이야하 대박이네. 이녀석이었네. 이야 짱이다 이거 대박이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이게 플래티넘 오어가 그러면은 내 공략집에 있나 위키를 찾아봤다. 네 없어. <웃음> 아, 뭐야? 그러니까 이게 하도 오래된 네. 모드가 업데이트가 된 버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 <웃음> 그냥 업데이트가 안 돼있나봐 위키가. 아 우리가 쌩으로 깨야 되구나 어 우리가 지금 공략이야 지금 내가 마인크래프트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호리로 광석 찾아야 되는 거 처음이야 어? 이건 뭐야 또? 와나 이거 미쳐버린다 진짜 얜또 <웃음> 뭐야 뭐니? 넌 뭐니? 어 나온다 이거 이거 뭔데? 오닉스? 대박인데 여기? 여기 좀 다른 느낌의 붕인데? 어 뭔가 붕이 썸나있어 지금 오야 여기 대박이야 왜 그냥 난리 났어 그냥 지금 여기. 와 인정. 나 플래티넘 들고 왔어요. 모습을 드러내세요, 아르카디움님. 어? 이것도 아닌게. 얘는 얘는 뭐냐? 어? 빨리 캐지면 캐는 걸로. 뭐야? 너무 느린데? 개느롭게 캐지. 야 이.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너무 느리게 캐지는 데. 오이두 개야? 여러분 이거 궁금한데 이 오어 한번 복사해봐도 돼요? 크리에이티브로? 뭔지 너무 궁금해서 이건 또 뭐야? 데몬티움? 데몬티움? 데몬티움 아, 처음 마. 보는데? 뭔 블록이냐 이건 또? 아 이게 공략이 데몬티움 같은 거 없다니까 공략에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실험실을 오픈할게요 실험실 이게 공략이 하나도 없어서 플래티넘으로 티타늄을 캐면 캐져 그지? 티타늄으로 요자다이트라고 아까 우리가 봤던 실험했던거 어 음. 너의 곡괭이를 거절했다 티타늄 곡괭이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다이트를 캐면 캣! 뭔가 중간다리가 하나 빠졌는데 <웃음> 뭔가 중간다리가 하나가 빠졌어 야 이거 진짜 하나하나 다 꺼내서 다 캐볼까? <웃음> 야, 내가 첫번째 줄다 꺼내볼테니까 네 루비 아까 안됐고 오닉스 아까 안됐고 옵시디언 아까 안됐고 플래티넘 아까 안됐고 티타늄 아까 안됐고 데몬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모든 거다 해봤는데요 데모... 데몬을 해도 안나오는데요아 한패나 예. 네. 그냥 우리 레벨이 낮은 거 아닐까? 아 그런가? 진짜! 여러분! 레벨 올겠다 그냥 우리가 그냥 쪼렙이어 갖고 무시 당하는 거 아닐까? 레벨 올리면 될거 아니야? 그래 몇 렙부터인데? 난 지옥 간다 야 지옥 같이 가봐 그래 지옥에서 올려 그래. 위도 잡아 그냥 걔응또 어? 있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 위도어디있는데 나아가 형너 지금 쎄니? 네좀세요 뭐야? 그게 그 갑옷의 위력이야? 네 나도 하나만 줘 나도 <웃음> 하나만 야저 너무 세잖아 아니 곡괭이로.. 그 이러... 저기있다 위더 어 저기있다 너가 치면 막 한방에 죽는거 아니겠지? 해볼까? 자 뭔가 껐다 아, 이거 아, 그거다 무서워. 가스다 가스 근데 한편이안 죽는거 봐 여러분 안돼 이렇게 뒤쳐질 순 없어 어 차라리 죽여 미들아 어... 제발 차라리 죽여 한펜아 괜찮은거 맞니? <웃음> 고어 야 얘네 에너지 왜 이렇게 빨리 차는데 그니까 야 이거 연사속도 뭔데 이거 아나 죽는다 찍어 나 죽는다 어어 <웃음> 어, 어, 뜨거워요? 아암 점프가 안돼요 아니 지구용사 김춘식 그는 대체 어떻게 이 역경을 딛고 타이탄들을 그니까. 이길 수 있었던거지? 야 이거 인첸트병 요거 지금 어디서 주워온거야 우리? 나 모르겠는데. 두 개가 여기 있었어. 혹시 이건 지구용사 김춘식님이 내려주신 인센트병이 아닐까? 그런가? 이거를 하면은. 이 순간과 역경을 보고 갑자기. 어. 레벨이 막 300이 올라. 그럴싸해, 근데. 그지. 김춘식 용사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김춘식 용사가. 그러니까. 나 지금 그의 얼굴이 보이는 듯해, 저 하늘에. 따다단. 그렇게 그들은. 지구 용사 김춘식의 가호를 받아 레벨이 3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까? 그러도록 하지 자 이제 데모니움을 한번 캐 볼텐데 300이면 되겠지? 300이면 충분하지 이제 이번에 돼야 돼 진짜로 아니 됐어? 안됐어 아 이거 뭐 맞아? 경험치 맞아? 이거? 이거 뭘까? 이거 왜안 깨질까? 오? 어? 그러면 한편나 정했어 네 이게 뭔가 우리가 자격이 없는 걸 수도 있어 레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도전 과제 중에 보면은 네 실버 피쉬 타이탄을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돼있거든? 실버 피쉬 타이탄? 존벌레 네. 타이탄을 하나를 잡아서 죽이면 네. 자격이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 지용추는 그렇게 살아남은 걸 수도 있어 지금부터 우리는 존벌레 타이탄을 찾으러 간다 알겠다 한편아 응? 음? 싸우다가 내가 죽어도 너가 대신 용사의 기운을 이어주길 바래 알겠어 나꼭 멋진 용사가 될게 그간의 고생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허약한 친구. 내 대에 숨어라고. 어, 근데 진짜 너가 훨씬 셀 텐데. <웃음> 아, 진짜. 내가 내가 앞에서 탱킹을 하도록 하지. 나 잠깐 숨어 있어도 될까? 숨어 있다가 이제 싸우면 도와줘. 쟤 지금 옆으로 드러누워 자고 있는 거니? 옆으로 아, 누워 있는 거아냐 <웃음> 옆으로 누워 있네. 깨울 수 있어? 때려 볼까 뭐? 어, 때려봐. 때려지냐 얘? 야 안때려지네 주변에 불 지른다 <웃음> 털다 태운다 이 자식아 어? 튕겨나간다 야 여기가 때리는 포인트인가 봐 어? 박혔어 아..아..아..뭐야 아이 <웃음> 나와 저 포인트 저 포인트 여기 여기 박혀 여기 그러네 여기가 딱 때리는데네 오! 뭔 응? 뭐, 소리 났는데? 이거 내가 혹시 몰라서 데몬티움 검 꺼내와봤거든 왜?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났어 근데.. 안깨어나네최석제거해주니 네. <웃음> 아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구용사 네. 김춘식을 한번 불러보자. 오케이. 춘식 씨. 하면... 응, 춘식 씨. 춘식 씨. 오씨. 야 미쳤어. 오, 야 부들부들 거려. 응, 야 겁나 무서워. 야, 야, 너, 깻깻 야, 깻깻 야, 쪼어. 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어, 저게 뭐야? 어, 너무 무서워. 어. 어떡했어? 어어어가까어어봐 <웃음> 너가 더 몸빵 어잖아했어 어떡했어? 어떡했어? 어떡했어? 어떡했어? 어데했어 어떡했어? 어떡했어? 어떡했어? 화떡나셨 어떡했어? 어떡어애떡 착해 어떡했 <웃음> 똑같은 RPM으로 때려본다. 세력이 달긴 하니? 아픈 척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크리퍼도 깨워볼까? 가서? 어떻게 생각해? 크리퍼도 한번 깨워볼까? 그지? 가보자. 자 여러분. 콘텐츠의 운명이 걸린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김준식의 힘을 빌어서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이상한... 퍼... 그거 뭐야? 그건 뭐야? 네? 대나 봐야죠. 그건 뭐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지! 뭐? 와 어? 아니 한 편아. 왜그 공격의 범위를 정해줘야지 <웃음> 그거 너무 비싼아 거미 딱 봐도 김춘식님이 그냥 잘 봉인해 놓은 걸까? <웃음> <웃음> 왜이 세계는 안전한가 봐왜안 깨지? <웃음> 춘식님이 그냥 잘 해놓은 걸까? 자 이렇게 해서 지구용사 김춘식 그동안 했던 일은 모두 뻘짓으로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여러분 잠깐 관 뚜껑 열고 타이탄 깨우는 법을 알게되면 그때 다시 지금 잘 자니까 굳이 깨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예, 연재 중단을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요. 되었...